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코알라가 그 지난 그이번연도 초에 이제 에어드락과 관련해서 이제 어, 처음으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지금 한 이번이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 그런데 이 코알라가 계속해서 지금 뭐이 커뮤니티 활동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어, 백스코에서 어, 지금 현재 BWB 2022 이번 그 이벤트에 어, 여기 코알라 부스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지금, 에어, 그 현장 에어드랍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보다 크게, 어, 더욱더 좀 성장, 어, 하는 또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코알라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 또 다른 에어드랍을 어, 어제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토큰인 ucx 토큰을 무료 에어드랍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벤트 바로 가기를 이제 클릭을 해보면 어, 지금 이와 같은 에어드랍 내용이 있습니다 어, ucx 토큰은 어, 이, 이것을 만든 주체는 리플 협력사이고 글로벌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을 어, 한 코인이다 어, 라고 이렇게 지금 해시태그가 달려 있는데 어, ucx 토큰 그 현재 지금 가치를 일단 먼저 보면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54.5위원입니다. 어, 이렇게 어, 나와있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나와있습니다. 어, 개열을 보면 이제 뭐 오늘자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가격으로 이렇게 성성이 되어 있고 시장적인 부분에서 보면 현재 지금 프로빅 글로벌 거래소에 이렇게 지금 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한군데 지금 상장이 되어 있네요. 어 그래서 지금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어, 리플 협력사 글로벌 상장 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 gbc 코리아 를 여기 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기 about us 를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gbc 코리아는 이, 이 코인을 만든 주체는 대한민국 이고요어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m&a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여 출시 예정이다 과거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이제 뭐 컨설팅이나 그런 것을 해주던 어, 곳인데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해서 이 코인을 직접 발행해서 이제 만든 것 같습니다 2018년 4월에 대한민국 서울에 어, gbc 코리아를 어, 창립을 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중에 매일 경제에 나온 기사 글을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 어, 주체는 블록체인을 통해가지고 소액으로 M&A에 참여하는 시대를 연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분이 이제 대표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부동산, 뭐 그림, 뭐 이런 여러가지 뭐 블록체인의 모든 자산을 토큰화할수 있는 길을 열었다. 뭐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GBC 코리아가 어 내세우고 있는 거는 소액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M&A 시장에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과거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코인은 그 XRP, 리플의 개발사, 리플과도 협업을 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 리플과의 협업이라고 하는 해시태그가 붙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자체적인 메인넷을 구축을 하고, Gmap이라고 하는, 어, 이 이름 아래, UCX라고 하는 코인을 발행을 한다. 어, 라고 이렇게 되어 있구요. 향후에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더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는 그냥 기존에 이 코알라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으시거나 또는 신규로 하시든 간에 기존에 하시, 그 가입자 분들도 이제 쉽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어, 여기 지금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을 하고 10만 개의 UCX 토큰이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의 가격으로 보면은 어, 한 2,500만원, 2,540만원 정도의, 어, 금액을 에어드랍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 그런데 여기 보면, 어, 그 지급되는 방식은 토큰 수량과 참여자 전원을, 토큰 수량 나누기, 10만 개 나누기 참여자 어, 수를, 어, 나눈 값으로 이제 11월 23일 날에 어,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미션 시작하기 버튼 클릭을 해서 미션 선택에서 클리어를 하기만 하면 일단 어 자동으로 이제 응모가 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미션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와 같이 현재 한개 획득을 하게 되고 어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 이제 수신 동의하러 가기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광고 수신 동의하기 수신 동의하기를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 그 게시판에다가 글 2회를 작성을 하기라고 되어있는데 그래 여기 커뮤니티에 보면 코인 게시판이든지 이제 자유 게시판이든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뭐 코인 관련해서 홍보를 하시거나 또는 코인 관련 소식 등을 짤막하게 어 글을 간추려서 또는 어떤 글에 나와 있는 글을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코알라에 3일 동안 접속을 하길 유지를 하고 7일 동안 접속을 해야 됩니 이게 연속 어, 로그인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제약이 있어서 탈락자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획득을 하는 방식인데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것 같은데 어느 정도일지 예.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